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기부터 어, 민수기까지 어, 어, 신명기까지 개괄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로 많이 알고 있죠? 엑소도스로 많이 알고 있고 라틴어로는 어, 제가 여기 써놨어요. 리르 엑소도스 이게 탈출기인데 이 아마 이 영어의 엑소도스는 이 라틴어의 엑소도스에서 지금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이 헬라어를 좀 배우셨죠, 우리 성도분들은. 그래서 얘가 얘 발음이 나고요, 크스 발음에 크시라고 하죠, 크스 발음이 나죠. 그래서 여기는 엑소 크스니까 엑소도스죠. 영어 S하고 비슷하죠. 시그마, 시그마죠. 시그마 여기가 엑소도스가 되죠. 헬라어로는 엑소도스입니다. 탈출, 출발, 밖으로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어, 지금 우리 반대로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죠. 여기가 어, 배인데 여기가 그 배엘레 뭐죠? 쉐모드죠. 쉐모트. 배 엘레 쉐모트. 뭐냐면 여기 배가 히브리에서에는 이제 그리고 저그 그리고 그리고 엘레는 디스 영어로 말하면 디스 이것들 이것들입니다. 엘레 그리고 이것들이 쉐모트. 어, 그쉐마 이러면 이름이죠 이름. 쉐모트 그 하니까 그 이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 해보실래요? 베엘레, 쉐모트. 베엘레, 쉐모트. 여기는 엑소도스. 엑소도스. 엑소도스. 엑소도스. 엑소도스. 엑소도스. 엑소도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원전을 보면, 어, 어, 히브리어 4번을 보면, 어, 우리 엑소도스가, 그러니까 출애국기가 베엘레, 쉐모트 이렇게 적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창세기는 총몇 장이죠? 50장이죠? 자, 출애굽기는 27장 출애굽기 40장 아닌가요? 40장 다음에 레위기는 세번째 있죠? 36장 3구 27장이죠? 다음에 민수기는 36점. 36장이죠? 신명기는 신명기 지금 몇 장이냐 찾아보세요? 신명기 몇 장? 신명기 총몇 장?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 34장. 아, 34장.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창세기장 34장. 출애굽기4 0장 레이기는 세번째 있으3까3구27다음3민장3는 4936자 다음에 신명기는 여기서 두장더뺀 34장까지 있죠 네이 모세오경이 각각 몇 장인지는 좀 암송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가 있죠 자 레비티크스인데 자 여기는 이제 라틴어에서 온것 같아요 명칭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라틴어로 리베르죠. 리베르, 레빗, 리베르. 레빗시쿠스, 레비, 예,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다음에 헬라어는 보시면 얘가 지금 저희 저희가 엘자 발음이 나죠. 엘자 발음이 자 나고 지금 자 여기 다음에 얘는 유 발음이 나죠. 그음면 리웨이 토큰이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리웨이 토큰, 리웨이 토큰, 리웨이 토큰, 리웨이 토큰. 얘가 지금 우리 헬라어로 말람람다죠람다 여기 엘바름에 해당하는 게 히브리어는 뭐가 있죠? 라멧이 있죠 라멧. 자, 자 리웨이 토큰이 이제 레위기고자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볼까요? 여기가 여기가 반데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지금 지금 그 어떤 점을 안 찍어졌네 모음 모음 보로 표기를 안해는데 여기가 반 얘가 뭐죠? 이죠이 이크라죠? 자 와이크라 왜 이거가 와이크라? 와이크라 와이크라 자 그리고 얘는 반은 반나 비는 다 그리고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자, 이크라인데, 여기, 우리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주어가 명기가 안 돼도 격변하기 때문에 얘가 히브리어는 지금 그 3인칭 남성이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와, 이크라 하면 그리고 주어가 없더러 그가 부르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어에서는 동사의 기본이 3인칭 단수고, 남성 단수고, 헬라어는 1인칭 남성 단수가 기본이죠. 네, 자 바이크라 한번 따라해 봐. 바이크라, 바이크라, 이게 레이기에요자 그리고 그가 부르죠. 그는 뭐 하나님이시겠죠. 자 그다음 민수기는 우리는 이제 뭘샌다는 뜻으로 넘벌스한데 아마 라틴어에서 온것같아요 명칭이 리베르 어, 누메리죠. 읽어볼까요. 시이 리베르 네. 누메리. 자 얘는 자 헬라우를 읽으면 아리 얘가 쓰죠? 쓰 영어에 스모이죠. 자 트모이가 스모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스모이 아리, 아리스모이 아리, 시작 아리스모이 아리스모이 아리스모이 아리, 아리, 예, 숫자들이고 얘는 지금 베는 베는 뭐죠? 여기 뭐뭐에서죠? 자 여러분 그미에바르는 뭐였죠? 광야죠. 자베 미트바르 시작. 베 미트바르, 베 미트바르, 베 미트바르, 베 미트바르. 광야에서죠, 광야에서. 자그 다음에 우리 보면 다음에 신명기가 있죠. 자그 엘레는 뭐 엘레나가 뭐죠 여기. 자 엘레하면 뭐 이것들은 이 이것은 자, 핫, 자, 여기가 핫대바림이죠. 핫대바림. 말씀이다. 이런 건데요. 말씀이죠. 맞음. 자, 대바르가 말씀이고, 어, 이, 지금 대바림 하면, 말씀들인데, 핫이 붙었으니까 정관사가 있죠. 핫대바림 하면, 이것은,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 이런 뜻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엘레, 네. 핫데바림 네. 네. 엘레, 네. 핫데바림 이미 붙으면 복수라고 남성복수죠? 대바림 어, 하면 이제 말씀들 하가 붙었으니까 이제 그 말씀들이죠 이것은 그 말씀들이다 자그 다음에 헬라어로 보면 여기가 듀죠 듀 델타죠 얘가 듀, 엡실론하고 위실론이 같이 오면 유 발음이 나죠 얘는 예 발음, 얘는 위발음인데 같이 오면 U 발음이 하죠. 듀, 테, 로, 미, 듀테, 로, 자, 듀, 테, 로, 노, 미, 온. 자, 읽어볼까요? 시작. 듀테, 로, 노, 미, 온. 시작. 듀테, 로, 노, 미, 온. 자, 라틴어는, 리벨, 뭐, 데우테, 로, 미. 자 여기 라트레이종 같아요 영어는 어, 두토르놈이라고 이제 읽죠 자자 자 이렇게 원어들이 이렇게 된다 자 우리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베레시트죠 태초에죠 태초에 자 따라해 베레시트, 베레시트. 베레시트. 체르국기는 베레레아모트 벨레 쉐모트. 자, 시작. 벨레 쉐모트. 레위기는? 와이크라 야, 좋습니다. 와이크라 다음에 민수기는? 베미트바베미트바 베미드바.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신명기는? 엘레 핫데바림. 좋습니다. 엘레 핫데바림. 이중점이죠. 엘레 핫데바림이죠. 시작. 엘레 핫데바림. 예. 자, 명칭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 우리가, 마소라 원본 성경책을 사보면, 마소라 사본을 사보면, 지금 구약 성경이, 어떻게 나눠져 있죠? 토라, 느브임, 케투빔 이렇게 나눠져 있죠? 모세오경이 토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레시트, 다음에 베엘레쉐못, 와이크라베미트바르 어, 다음에 엘레 하데바람이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출애국기는 어디서 에 탈출하는 거예요? <웃음> 애국 애국에서 이제 민족이 형성돼서 이제 나왔던 거죠. 자, 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예수 믿고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거죠. 나와서 출애국이 어떻게 보면 거듭남을 좀 상징한데 자, 보면 자 애국을 탈출하고 또 광야에서 생활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 신해선 언약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이 대략 BC 몇 년경에 벌어지죠? BC 1500년경이죠. 여러분 BC 기원전 1500년경이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고소, 고조선식이죠. 자 지금 학대받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죠. 자 이제 이 민족이 커 가니까 이스라엘 그 애굽 왕이 위협을 느껴서 이제 학대를 하죠. 근데 이들을 없앨 수는 없었던 게 실제 애굽의 실제적인 일뭐 짓고 농사 짓고 하는 일들을 누가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실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쳐내지를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켰죠 어디에서? 와. 왕궁에서 그때 모든 학문을 다 배우게 하신 다음에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려고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40년. 이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켰으면 모세가 들었났겠죠아 모세 대단하다. 근데 미디안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 북부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40년간 하나님이 반병신을 만들어 놓으셨죠. <웃음>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시자 그래서, 이제, 이제, 탈출을 시키시는데, 자, 그, 애구방,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홉 재앙을 보내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열 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열 번째 재앙을 보내죠. 근데, 그, 유월절에그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어떠한 장자도 죽지 않았죠. 그다음에 장자가 죽음으로 이제 애굽이 그 애굽의 바로가 이제 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지금 이제 이들이 이제 탈출을 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죠. 이제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다룬 다음에 우리 신내산 언약을 40장까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다음에 율법 및1계명을볼수 있죠. 십계명은 어디 어디에 나오죠? 출애국기 20장 신명기 5장 모르시면 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듣지만 말고 어, 듣기만 하시면 이게 여러분 기억을 기억이 잘안 돼요. 이제 써보세요. 자,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어, 신명기 5장에 나오죠 맞나요? 신명기 5장이요, 레이기 5장이에요. 자. 출애굽기는 어,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은 십계명은 지금 어, 신명기 5장과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좀좀 좀 힘들어하는 성막 및 제도도 나오고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산에 있으니까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35장에서 40장은 성막을 제작해서 봉헌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핵심은 자출애굽기 19장인데 자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다. 리 자, 이것을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그십계명의 핵심은 우리가 두 문장으로 표현을 한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내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이게 추애국기입니다 다음에 레위기. 레위기가 너무 중요한데 레위기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렇습니다 신앙의 프로세스를 보면 우리가, 우리가 그냥 우리한테 디자이어가 있죠. 갈망을 하죠. 우리가 구원을 갈망을 하죠. 디자이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시작하죠? 어떤 걸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의 갈망이 있으면, 기도를 시작을 해요. 자, 기도는 뭐죠? 이제 행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뭘 하죠? 기도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을 회개하고, 남에게 피해를준게 있다면, 그 피해까지 보상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면서, 이루, 회개도이루어져야 같이. 그러면서 뭐가 발생을 하죠, 우리한테? 믿음이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발생을 하고, 우리에게 뭐가 오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게 되죠? 구원을 소유하면 지켜가는 게 되는 거죠. 지켜가려면 우리가 뭐 하죠?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알고 배워가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죠? 우리에게. 첫 번째 디자이어가 있어야 되죠. 디자이어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플레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스 믿음이 생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receive 받죠.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죠. 우리가 말씀을 learning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지킬 킵하는 게 되는 거죠. 이 지금 6단계는 우리가 꼭 우리가 알아야 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6단계. 이런 6단계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는 구약의 진수 중에 진수예요. 근데 이걸 잘 여러분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만 오셔 가지고 그 강해설교 한번 듣는데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를 하지 아니하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경 연구를 안 하시게 되면 기적이 차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죠. 아주 어린 상태로 신앙생활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하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진수는 말씀의 진수는 그 깨닫지도 못하고 아주 어린 우리 이제 잘 커봐야 테크논 사춘기 정도 되는 테크논이 <웃음> 사춘기에 해당하는 헬라옵니다. 그 정도 되는 신앙생활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구약의 진수 중에 진수가 레이기예요. 레이기는 크게 뭘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듣지만 말고, 그 들으시지만 말고 필요하면 꼭 적어 놓으세요. 뭘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사법 따라 해보세요. 제사법? 제사법, 정결법, 정결법 성결법. 성결법. 자, 뭐라고요? 제사법, 제사법 정결법, 정결법, 성결법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시 초문이다. 좋습니다. 이제, 배워가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이제, 다섯 제사와, 이제, 백성들의 다섯 제사, 제사장의 다섯 제사, 제사장 위임과 첫 제사를 이제 제사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근데 이런, 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제사라는 용어를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한테, 이제 우리 조상에 대한 제사는 아주 달라요. 축제예요, 축제.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참 적절한 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가 아니고요. 어떤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고 이스라엘 문화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결법. 주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장함과부정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속죄와 피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18절, 18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을 다루고 있는데, 자 생활의 규례와, 그다음 7절기와 성막 관리, 안식년과 희년,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 예 26장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호와께 드리는 법을 27장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레이기는 대략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에 걸쳐서 펼쳐진 이야기였죠. 한 달간 어디서 신의 산에서 주제는 뭐죠? 핵심은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I am 데라이름죠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야호의 하나님 이름입니다. 근데그 여호와 하나님께 에호바 하나님께서 우리 아도나이시며 우리 엘로힘인 하나님께서 아이엠홀리 그러니까 you should be holy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제사법과 정결법과 성결법을 우리가 지켜야 했어요. 지켜야 했었습니다. 그걸 다룬 것이 레이기였어요 다음에 민수기. 자, 레이기를 지난 민수기 가면 아주 잘 이제, 여기서 성경 읽기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죠. 숫자가 나오고 아주, 뭐, 진이 나오고 아주, 여러분, 진을 빼죠. 자, 그게 이제, 그, 레위기인데, 대략, 레위기는 이제, 3 8년 내지 39년에 걸쳐.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있었던 거의 모든 해수 동안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신해산을, 신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 모아평지까지. 모아평지라면 이스라엘 건너편이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건너편이었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기술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기술한 성경이 민숙입니다. 그래서 민숙이는 보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여정 모아평지에서 출발 준비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고 이제, 그 때, 12지파에 대해서 1차 인구조사가 있고, 모아평지에서 출발 준비하는 2차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시내선에 출발 준비하면서, 이제, 거룩화, 거룩에 관한 규례, 그 다음에 출발 준비하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9세대의 실패를 철저하게 다루고 있죠. 광야 예정에서는. 그리고, 모아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고, 제사와 절기, 성원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미대한 정보가 출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대략 한약 40년간 그그 그 기간에 걸친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죠. 자 신명기 또한 중요합니다. 신명기는 자, 신명기가 지금 이제 크게 보면 모세의 세, 그, 세, 어, 세 차례에 걸친 설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모세의 마지막 당부가 나오는데, 모세는 좀, 그, 물사건 때문에, <웃음> 물을 내라는 그 물사건 때문에, 그때 이제 자기를 드러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광역, 가난에 못 들어가겠는데 특히 지도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세를 모델로 삼아서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시면 안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어떤 걸 하든 사실상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모세의 설교에서는 회고를 하죠.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두 번째 설, 서, 설교는 너희들의 율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세 번째 설교에서는 그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어떨 때 복을 받고, 어떨 때 저주를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명기 사상은 굉장히 권선징악 어떤 그런 사상이 강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고, 새 지도자 여호수하고 세워지고, 모세가 노래와 축복을 한는데 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애언을 하고, 모세가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한 달간에 걸쳐서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핵심은 우리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 핵심입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대략 오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핵심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봤죠.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6일동안 창조를 어느정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백성이 받았던 10가지 재앙은 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첫번째 물로 피가 변하고, 일단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 다음에 이 재앙이 있었고, 파리 재앙, 다음에 가축의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다음에 처음 초태생의 죽음까지 열 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이건 다그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물질들이죠. 이 물질들은 전부 다.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 신들 신들과 연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신들과의 전쟁이었던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다 박살을 내버린거죠 그쵸?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신들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만왕의 왕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열가지 재앙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보면 출애국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죠 그럼 얘는 물로 피가 변한 것은 그 나일강의 소신인 크놈과 하피를 하나님께서 멸절시킨 거죠. 다음에 개구리를 개구리형 개구리는 사실 개구리 재앙은 그 부활과 다산의 신인 헥트를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예요. 다음에 이는 사막에 신인 세스를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고. 파리는 투구풍뎅이쓴 카페라신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예요. 가축구 악질은 아피스와 무네비스 다음에 하도르를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독종은 뭐죠? 으술의신이모텝과 타이푼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우박은 우박은 하늘의 여신은 누트와 대기의 신은 수를 하나님께서 치신 거고 메뚜기는 오시리스와 이시스 셋을 하나님께 치신 거예요. 암흑은 태양의 신 아툼과 태양의 신 호루스를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첫태생의 죽음은 재생의 신인 눈과 출생을 돕는여신헤 해객과 바로의 생명의 신 오시리스 하나님께 치신 거예요. 거의 애국민족이 믿었다 모든 악한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이들도 그다 봤겠죠. 애굽의 우상의 영향을 받게 봤을 거고. 그러면 자, 그러면 자꾸 인간들은 뭔가를 형상하려고 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한달 이상 안 내려오니까 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어떤 신을 만들 황소 신을 만들었죠. 뭐죠? 아피스죠 아피스 이걸 만들어놓고 엘로힘이 하나님이라고 한는거죠 우상을 만들어놓고 똑같죠 우리의 현대교회도 많은 부분 뭔가를 하나님이 형상화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죠 요즘에 뭘형상 우리가 물질로 형상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돈 명예 이런 물질로 많이 형상화하려고 하는거죠 또는 권력 어쨌든 요즘엔 돈과 많이 연관이 있죠 어떻게 보니까, 프랑크푸르트에 보니까 가보니까 어떤 은행 앞에 황소가 딱 있던데, 그리고 뉴욕에 가보면, 그 어디죠? 월스트리에도 트 황소가 있죠? 이놈 같아 이놈. 이신 같아 이신. 여전히 우리가 우상 가운데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이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을 모르면 다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성경 쪽에 다 적어 놓도록 하세요. 자 보면은 최고에서 가나안까지 이제 대략 보면 여호수아 최애굽기 12장부터 여호수와 2장까지 펼쳐지는데 대략 한 40년 정도 시간이 소요됐죠. 39년 내지 40년. 그 다음에 이제 신해산에서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계시와 또 이스라엘의 책임, 또여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창세기는총몇 장이죠? 50장이죠? 최래국기는? 자, 말씀을 하세요. 40장. 40장. 레위기는? 27장. 자, 좋습니다. 민수기는? 36장. 다음에 신명기는? 34장. 예, 좋습니다. 이제 암기가 됐네요. 반복학습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보면은 여기가 저희가 첫 시간에 성경 개관을 하면서 이 빨간 길이 뭐라고 했죠? 주로 이제 정치적인 길이라고 했죠, 저희가 얘가 얘가 해안길은 주로 어떤 애굽이나 또그 메소포타미나 바벨론이 서로 침공할 때 이용했던 길이죠. 해안길은 자이 길은 녹색 길은 무슨 길이죠 여러분? 녹색 길은 무슨 길이죠? 왕의 대로는 주로 상업적인 용도로 많이 쓰였죠. 다음에 여기 파란 길은 무슨 길이죠? 족장 길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로 애용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무슨 길이 있죠? 여기 지금 협곡이 있죠 여기 요단강 여기는 그 지금 주로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계곡길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도로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숲고서 거쳐서 독과 르비딤, 시네산 자, 이런 길을 거쳐가지고 한 40년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어떤 한 학자는 이제 미디안이 사실상 이 지역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쪽은 길을 잘 알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이제 40년 이렇게 보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아마 신해산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여기 람세스레에서람세스 수꽃, 에담, 비아이롯, 홍해, 수루광야, 마라, 엘림, 신광야, 리비딤 신의광야까지 이제 우리 출애굽계에서 주로 다루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어떤 이 이쪽 그신해산이랄지 사우디아라비아랄지 이스라엘랄지 이 이건 그 이쪽을 많이 여행하시고 했던 어떤 한한 한 분은. 지금, 이 신해산을 라오즈산이라고 하고, 그분은 이제 신해산을 라오즈산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숲곳을 출발해서, 사흘길이 여길 거다. 그리고, 아마, 비아이로시 여기고, 여기에서 아마, 그, 지금, 홍해가, 여, 홍해가 여기가 아닌가. 여기에서 지금 건너지 않았냐. 라고 예상을 하고, 아마, 이쪽에서 굉장히 유물이 많이 또 출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우즈 산에서도 굉장히 이제, 여기는 경계가 좀 사모망 같은데, 이곳에서도 많은 그 유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아마, 이 광야에, 광야가 아마 여기가 말아, 여기, 이쪽을 말하지 않느냐. 40년 보내서, 나중에, 지금, 신광야, 거쳐서 해수곤, 해수몬왕 왕과 어, 해수몬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아마 멸절시키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장도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전통적으로 아는 길은 이 길이죠.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들어갔을 건데 이분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40년 보내다가 들어갔을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보면 자 여기서도 이제 지금 이제 지도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출입국 가는 경로로 이제 이쪽 경로를 이야기 하기도 하고 또 이쪽 경로를 또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주로 이제 저희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을 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 아래 사해 아래에 에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있었죠 사해 동편에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있었죠 자 다음에 해스본랑 시온과 바사왕은 무슨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들이죠. 자 여기서 아모리 족속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다음에 갈릴레오스 근처에 기르가스 족속이 있죠. 그 북쪽에 헷 족속이 있고 이쪽에 무기또나 이쪽에 가나안 족속이 있었고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 여기에도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블레셋, 헷 이렇게 이런 족속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분포를 하고 있다. 여러분이 어,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가지 큰 개명이 있는데 10개명을 요약을 하면 첫번째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번째는 비웃을 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상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정리하면 이두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우리가 다 암기하고 있는데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1 하면 제가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1나외 다른 신을 삼기지 마라 2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입겻지 마라 4 안식이를 거룩히 지켜라. 5. 부모님을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가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집하지 말라. 10. 네. 요새 소열를 탐내지 마라. 예.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은 어디어디에 나오죠? 십계명 어디어디에 나와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예. 오늘 다 암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디어디에 나온다고 해? 다 대답해 보세요. 시작! 출애국기 20장, 신명기 5장 자, 이, 지금 여기 이 법이 1 0계명이 폐지됐어요? 안됐어요? 된 적이 없죠? 예수님의 법은 십계명을 다 포함하죠. 더 세죠? 자 여기는 살인을 해야 구약에선 죄였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의 법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해서 살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욕을 구약에서는 실제 해야 간음이었어요 신약에서는 지나가는 이성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것도 죄예요. 이 도적질이나 탐하는 것도 맞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만 품어도 이게 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줄기차게 제가 주장하지만 다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법은 이 법보다 더 세요. 차라리 다른 종교가 훨씬 더 믿기 쉬워요. 이 기독교, 예수님이 말하는 법은 오 이거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아니으면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 그럼 자녀가 우상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한다. 그럼 배우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이 돼요. 그러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온전히 서게 되고 또 배우자의 관계가 온전히 서게 되면 자녀들이 잘 자라게 돼요.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다음에 안식일 규정이 있는데 요즘에 잘안 지키죠. 이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 저녁 6시까지는 정말 그 충분히 안식을 하면서 주님과 관계된 일을 하, 하고 저도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공부를 할지 이런 건 못하게 합니다. 이 일은 좀 내려놓게 만들죠. 주님과 관계된 것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날 저녁 6시까지는 제가 사실은 저희 자녀들도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쉬어야 되고 주님을 충분히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의 범은 지금도 유용하고요. 율법은 꼭 필요한 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줘요.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중요성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혹시 이열가지 저촉된 분이 계신다면 지금 회개를 하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진실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을 또 잘맞게 만드는게 이제 성막 관련해서 나오는건데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제가 오산 쪽에 가보니까 성막 모형을 잘 지어놓은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 되시면 가셔서 그 모형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들어가면 성막에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그걸 통과해가면 롯데야가 있죠. 물두멍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리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일곱 등대와 진설병상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분양단이 있고, 이 안에는 우리 지성소의 언약계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여기는 성막에 뜰이고,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노떼와 물두멍이 있고, 이 안은, 여기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고, 성소에는 일곱등대와 진설병상, 다음에 분양단이 있고, 어, 아마 지성소에는 언약계가 있겠죠. 예, 그룹을 상징하죠. 스룹이나 그룹을 상징합니다. 스랍이나 그룹을.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러분 이제 더 이제, 이제, 가면 레이기를 지나시다 보면, 레이기에 나오는 건데, 이제 제사 종류가 나와요. 근데 몇 번을 아마 여러분이 주의해서있지 않냐 하면, 백 번을 읽어도 뭐가 뭔지를 모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다 노트가 있으면 잘 적어놓으세요. 드러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기억이 잘안 나요. 다음에 보면 여러분 그 번제 자, 한번 해볼까요 제사정리 읽어볼 시작 번제, 번제 소제, 소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렇게 있고 보면은. 여기에 1장과 6장 2장과 6, 7장 3장과 7장 4장과 6장 5장과 7장 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는 번제는 자원 및 의무고 이거 자원에서 드리는 것들이지만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언제 드리냐 번제나 화목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소제는 매일 아침 저녁 또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고 피제사를 드린 후에 드릴 수 있어요. 속죄제는 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혹은 개인이 손해 배상이 불가능한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손해 배상이 가능할 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배상이 불가능할 때 무엇을 드린다고요? 속죄제를 드려요. 가능할 때는, 배상이 가능할 때는 속권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제사의 종류 한번 눈 감고 외워보세요. 시작! 번제, 소제, 속제, 속제, 화목제, 속제제, 속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권제 다시 한번 시작! 번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권제 다시 한번 시작! 번제, 번제 소제, 번제, 화목제, 번제, 속제제, 속권제, 속권제. 예, 이런 제사 종류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재물의 종류로 가면 여러분이 또 절망을 하게 돼요. 제사의 종류는 알았다. 근데 재물의 종류가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 번제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시작. 생활 형편에 따라. 시작. 생활 형편에 따라. 1. 흠없는 수소 2 흠없는 수염소, 수염소 수염 3산비룡기 집비룡기 새끼 자, 자 소재는 피, 다 읽어보세요 비없는 물 제사로서 1 예. 고운 가루 기름 유양 소금 2 화덕에 구운 것3 붙인 것으로 4 삶은 것으로 5복관증처지사 여러분 이제 금시 초문이라고 막 하시겠죠? <웃음> 세번째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거예요 생활요품에 따라 암수 구별 없이 흠 없는 소흠 없는 양, 염소 예 다음에 속제제는, 예, 속제제는? 예, 예, 예, 속제제는? 예, 속제제는? 신분차이에 따라 제사장 1. 제사장 수송화지 2. 2. 이스라엘 온 회중 수송화지 3. 3. 족장 3. 수염소 4. 4. 개인 안념소나양 가난한 자 비둘기 급빈자, 고음가루, 에바, 십분의 일. 자, 다음에, 속건제는? 흐만큼 수염, 손에 5분의 1을 2, 더하여 본인에게 주는 일, 삽비둘기나 집비둘기, 졸, 고음가루, 에바, 십분의 일. 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것들을 다 체크를 해 놓으세요. 제사에 따른 재물 종류를 좀 이제 보시고, 여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남에게 잘못하면 손에 5분의 1을 더해서 주셔야 돼요. 자, 그쵸? 남에게 피해를 뺐다 하면은 그 피해에게 더하기 뭔가를 더해서 더 드려야 돼요.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제사 방법 <웃음> 제자 방법도 여러분이 처음 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자 번제 어떻게 하지? 읽어보세요. 시작. 가죽을, 가죽을 벗기고 가을 뜨고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운 번제라는 게 이제 다 태워버리는 거죠. 다음에 소제. 내장의 기름과 소제 소제. 아, 번제 및, 및 화목제와 함께 드려진 고운, 고운 가루의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섞어 단의 불사름. 화덕이 굽거나 번처를 굽힌 것, 솥에 삶은 것을 단해 불사름. 첫 이삭을 볶아 기름과 물고가 유양을 물고가 함께 단해 불사름. 음. 예, 다음에 화목제.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물고가 그 위에 기름, 물고가 간에 물고가 덮인 물고가 거풀을 단해 불사름. 가슴을 요제로, 우편 뒷다리를, 뒷다리를 거제로 삼음. 요제, 고제는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속제제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그위에 기름 간에, 간에 덮인 거풀을 다에 불사름. 불사름 제사장과,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속제점을 가죽과 모든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등을 진 바깥에서 불사름 자속간제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그위에 기름 간에, 간에 덮인 거풀을 다에 불사름 범죄한, 범죄한 물건의 5분의1을 더하여 계산. 자, 여기 처음 들어보셨나요? 한번 처음 들어보신 분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자 이렇게 이렇게 한단것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제사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제사 이유, 번제로왜 제사를 드리죠?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비의도적인 속죄를 위해. 소제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땅이 없는 레인의 레인과 제사장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여 보호.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친교를 도모. 속죄죄는? 하나님께 무의식 중에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건죄는? 소대 배상이 필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사실 이걸 다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번제이시요소제이시요화목제이시요속죄제속건제를 위해서 드려주신 것 같아요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신거죠 그쵸? 이 제사를 보니까 예, 이걸 언제 드렸어요? 매년 이렇게 드렸죠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이 제사법이 폐시된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고, 이 다섯 건의 제사를 다 한꺼번에 드림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속죄하신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자 보면 그 제사 어떤 제물에 하나님목, 경배자목, 제사장 몫이 있는데, 하나님 몫은 어떤 게 있죠? 번제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몫은?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번제, 가죽. 번제, 가족 빼고 전부. 자, 그 다음에 제사장 몫은 번제시에? 가죽이죠, 가죽. 경배자는? 없어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소제는 하나님 몫은?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 자 소재는 네. 즉 제사장 목숨 소재물 중 남은 것 경배자 목숨 없음 다음에 화목재는 하나님 목숨 기름과 네. 그 외에 단에서 한한 불살라진 한 부분 다음에 제사장 목숨 가슴 요제와 우편 뒷다리 네. 그제 네. 다음에 경배자 목숨 네. 나머지 네. 부분을 성막들에서 먹음 감사제 당일, 서원제자원제 네. 네. 이튿날까지 속제제는 하나님 몫은 어떤거죠? 기름과 그외 단에, 그 단에서 불살라진 부분 제사장 몫은? 족장이나 평민을 위한 제사 때 재물에 남은 것을 성막들에서 먹음 경배자 몫은? 없음 속건제에서 하나님 몫은요? 기름과 그외 단에서 불살라진 부분 제사장 몫은? 번재물 중 남은 것을 성수에서 먹음 번재물의 가죽 경배자 몫은? 없음 자, 이것도 좀 여러분이 비교를 해서 좀 알아놓으세요. 자,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거의 성경 통동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쓰여진 사실 그대로 지금 우리가 좀 그걸 기본으로 알고 난 다음에 기본으로 알아야 이제 그 다음으로 깊게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그거 없이 깊게 들어가면, 한 부분만 깊게 들어가면 새로운 이단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제사 드리는 방법이 우리가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는데 화제는 뭔가 불살른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 왔자죠 요제는 뭐죠 흔드는 거예요 흔들렸자예요 다음에 거제는 드는 거죠 드는 거 다음에 다음에 전제는 뭔가 물 같은 것은 뭐 붓는 거죠. 바울이 전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전제로 들어졌다고 화제 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희생제물을 불사른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요제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화목제물의 가슴 및 곡식단을 높이들어 앞뒤로 흔들어 바치는 방법 앞뒤로 흔드네요 곡식을. 거제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화목제 희생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높이, 높이 들었다 내려? 내려 위 아래로 흔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요제는 앞뒤로 흔들군요. 그제는 위아래. 높이 들었다 내려서 위 아래로 흔드네요. 음. 다음에 전제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 드리는 방법. 뭔가 <웃음> 화제는 뭐죠? 불살라 냄새를 드리는 거죠. 그쵸? 요제는, 자, 높이 들고 앞뒤로 흔드는 거죠. 자, 다음에 거제는 높이 들었다가 내리면서 위아래로 흔드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거죠. 전제는, 포도주를 다른 재물과 함께 부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뭐뭐가 있죠? 화제. 이야기 해보세요. 화제. 화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제, 요제, 거제, 거제 전제, 전제. 관제. 전제만 외우셔도 돼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우리가 이제 제사, 아까 제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었죠. 이야기해보세요. 번제. 다음에 소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권제. 속권제. 속권제 제사의 방법에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제사의 종류는 시작. 번제, 번제 소제, 소제, 화목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좋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은? 화제, 유제, 거제, 전제. 자, 방법 어떻게 아,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 이제 재물인데, 그러니까 이제 화제는, 화제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금없는 수소, 암소, 순염소 암염소, 순양암양 산비둘기, 고운 곡식가루, 기름, 유향 등의 모든 재물 요제는 화목재슬의 재물의 가슴, 첫 곡식에 단, 첫 이삭의 떡 거제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 11조 사장마당의 곡식, 기름, 포도주 등 전제는 포도주 정말 구약 시절의 안테나긴 천만 다행입니다. 이거 이렇게 매년 드려야 했던 거잖아요. 자, 자 여기 지금 제사의 종류와 제사 드리는 방법을 좀 비교를 지금 해봤는데 화제라는 제사 방법이 쓰이는 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다 쓰였죠. 요제는. 화목제, 속건제, 땅에 처음 익은 곡식 바칠때 이렇게 쓰였고, 거제는 화목제 11조 전리품 바칠 때, 땅에 첫 소산물을 바칠때 드렸고, 전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때 이제 전제를 썼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화제는 뭐라고 했어요? 불살라서 향기를 드리는 거죠. 요제는 높이 들어서 이, 앞뒤로 흔드는 부분 거죠. 거제는 높이 들어서, 들어서 내리면서 위아래로, 위아래로 흔드는 거죠. 전제는 포도주를, 포도주를 어떤 재물에 거. 부는 거죠. 오, 이제 이, 이걸 처음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처음 하신 분. 예, 좋습니다. 처음 하신 분이 제일 잘 대답하시네요. 자, 근데 이제 이걸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또 제사장 의복이 나오면 또 절망에 또 젖죠. 옷을 뭘 설명한데, 뭘설명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이제, 금패, 관이 나오고, 여기가 견대다, 흉패 나오죠. 우림과 둔빔 흉패 나오고, 에봇, 여러분, 겉옷, 겉옷 아래, 속옷,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이런 모형이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복과 네, 의복이 이제 어떤 부분이 어떤 것과 매칭이 되는지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절기를 그냥 쭉 넘어갔더니 너무 빨리 넘어갔다고 이제 지적하신 분이 계셔서 보면, 주요 절기는 우리가 불임자를 빼고, 이제 주요 절기는 어떤 어떤 절기가 있죠? 자, 자한번 해볼까요? 시작 유월절, 유월절, 무교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 나팔절, 나팔절, 속제일, 속제일, 초막절, 초막절. 초막절은 이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 일곱 주요 일곱 절기고 이렇게 되고 주요 세 절기는 뭐죠? 유월절, 오순절, 오순절, 초막절. 초막절. 이 주요 새 절기입니다. 자, 보면 여기는 지금 이제 종교력으로 이제 표현을 했네요. 6월절은 사실은 이집트 탈출을 기념한 거죠. 종교적으로 1월이건 니사월이죠 음. 근데 니사월이 현대 달력으로 하면 언제 언제 3월 중순에서 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무교절은 6월절 다음날부터 7일간이고 무교봉을 먹습니다. 다음에 초실절은 6월절 중간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죠.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다가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이때가 이제 보리추수를 이제 봉헌하는 겁니다. 추수가 시작되는 이제 절기죠. 이로부터한 초실절부터 50일 정도 지나면 오순절, 맥추절이나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주로 밀, 보리, 추수가 다 끝나가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이 누룩 너어 만든 밀떡 두 개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1호부터 이제 초막절, 이제 나팔절, 속제일 초막절이 있는 것은 무슨 월이죠? 티슈리 월이죠.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제 9월 한 중순 정도부터 10월 중순까지죠. 7월 1일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고 7월 10일은 민족적으로 속죄하는 날이에요. 종결력입니다이 7월은. 자, 다음에 7월 14일은 가을 추수를 감사하고 7월 15일에서 21일에는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기념하고 8일 동안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날씨는 뭐와 뭐로 나누죠? 건기와 우기로 나누죠. 우기가 시작되는 것은 몇월이죠? 우리 달로 하면 9월, 10월 경이죠. 이때 내린 비는 무슨 비라고 하죠? 이른 비. 이른 비라고 하죠. 우기가 언제 언제 끝나죠? 2월이 내지 3월에 끝나죠. 그때 내린 비를 뭐라고 하죠? 늦은 비. 예, 늦은 비가 내려줘야 3, 4월에 진행될 추수 때그 열매들이 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이른 비가 내려야. 우리가 파종을 해서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고, 늦은 비가 내려줘야 우리가 곡식, 이제 곡식을 잘수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면 이 6월절은 아마 예수님의 초림과 영적으로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5순절은 성령 강림과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아마 초막적 수상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되지 않냐.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좀 계십니다. 장정 개수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장정을 개수했더니 대략 몇 명이 나왔죠? 60만 대군이 나왔죠? 제일 많은, 많은 종족은 어디였죠? 유다죠. 유다. 제일 적은 종족은 문화세가요 제일 많은 게 유다였고 제일 적은 게문화세한두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 장정이 60이니까 얘들 노인들 포함 분녀자 포함하면 적어도 네배는 되겠죠. 240만 25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한 거예요. 하나의 시단이 인구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금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50만 내지 300만의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민수의 장전계수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인데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운데는 뭐죠? 제일 가운데는 성막이죠. 여기에는 레이자 선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죠. 무라리, 게르송, 고앗, 모세아, 아론가족 이렇게 돼 있고. 자, 유다 진영에는, 유다, 이삭을스굴론 에브라임 진영에는, 베냐민, 분하세, 에브라임. 루우벤 진영에는, 루우벤, 시몬, 갓. 단 진영에는, 단, 아셀, 납달레가 있는데, 지금 이걸,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걸 비주얼, 라이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구나. 생각이 되실 겁니다. 동서남북인데 동해에 무슨 진영이 있어요? 유다진영 서해는 에브라임 진영 남해는 르벤 진영 북에는 자단 진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동쪽에는 이제 그 여기가 레위 레위지파크 같이 오면 모세아론 가족과 유다진영 서쪽은 게르손 자손과 에브라임 진영, 남쪽은 고아 자손과 루우벤 진영, 북쪽은 무라리 자손과 단 진영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배치가 돼서 이들이 이제 움직일 때 이런 이방향, 동서남북 진을 갖추고, 갖추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행군 배치가 이렇게 되죠. 자, 행진신은 이렇게 되죠. 제맨 앞에 뭐가 가죠 여러분 자 법계가 가죠 두번째는 유다 진영이 가죠 법계는 모세 아론 유다 진영 다음에 성막은 게르손 무라리 자손 다음에 루벤 진영 성물은 고아 자손이 맡았죠 다음에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 팔찌는 혼합된 무리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2차 인구조사를 하니까 어떻게 됐죠? 아마 1차에때는 제일 많은 게 유다였고 제일 적었던 게 어디였죠? 문하스였죠? 2차를 하니까 제일 많은 게 어디죠? 여전히? 유다진영이죠. 제일 적은 쪽은 어디가 되어버렸어요? 시몬이 제일 적게 됐죠. 왜, 왜 그랬을까요? 이쪽 시몬과 이 근처에서 죄를 지어서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때 아마 이 시몬 지파가 많이 죽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읽는데 <웃음> 여러분이 아마 이제 도피성 이야기로 나와요. 근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알아야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의미가 좀 다가오죠 저희한테. 여기 지금 지금 세레강 아래에 어떤 족석이 있죠 여러분? 세레강 아래에 에돔. 딸, 에돔. 에돔. 세렉 세레강 인가 이와 아르논강 아래는 이 사이는 무슨 족석 모압이 있죠. 모압. 우와. 아르논강 위쪽에는 암문족속이 있었죠. 자 이걸 이제 점령, 그 아모리족속을 점령을 해서 루벤, 갓, 동쪽 문화세가 이렇게 땅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이쪽 요단강 사편은 북쪽부터 아셀, 납달리, 스블론, 이사갈, 서쪽 문화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헤브론해브론해브론 헤브론, 어, 유다, 죄송합니 유다, 그 다음에 유다지파 가운데 시몬지파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되죠. 근데, 지금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를 뒀죠. 동편 세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어디, 어디가 있죠? 제일 북쪽에, 골란그 다음에, 길러앗라못, 베세, 이세 군데가 있죠. 다음에 요단강그 사편에는 어떤 게 있죠? 게데스, 따라해보세요. 게데스, 게데스. 세겜, 세겜. 헤브론. 헤브론. 헤브론, 여기에 뭐가 헤브론. 있다고요? 도피성이 있어요? 내가 만약 죄를 지었는데 그 부지 중에, 부지 중에 누굴 죽였다 하면 어디로 도망가요? 살려면? 도피성으로 도망갔죠?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총 6개가 6개의 도피성이 있었다. 위치는 골란 길루안나못, 베셀은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었다.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지금 레위 도시들을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지도를 구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과 모세가 12집화 축복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가장 그, 루우벤하고 시몬 레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건, 이건 이제 저주같이 들리죠? 왜 그랬죠? 루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했죠. 시몬 레이는 세겜 사람들을 전멸시켰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이렇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렸는데, 모세 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르우벤은 인구가 번성하길 바란다. 여기 시몬은 축복에서 안 나와요. 무지막작의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웃음> 아마 광야에서. 자, 레윈은 우린과둔비및레인에게 있게 하신다.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드리는 사람 대제계를 끊는다라고 나와있어요. 유다는 이제 홀이 실로를 떠나지 않는다. 실로는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자 모세의 축복에서는 유다의 기도를 들으셔서 대적과 싸울 때도우셔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나머지는 한번 쭉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시고 이것들도 이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축복이 좀 변했는지 여러분이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율법과 은혜를 이제 변했는데요 제가 이제 보면 보시면 이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신학에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여기서는 이제 모세에 의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하죠. 자 보시면은 지금 제사에 대해서는 수없이 반복된 희생제사였지만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희생제사를 들이셨죠.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수없는 죄로 말면 홍수로 멸망을 당했지만 마지막 심판 때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거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것, 율법과 은혜를 비교해보시는 한번 데큰 의미가 있어요.